아무것도 없네. 23토티,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나와쓰려나 위에서. 와, 23토티. 어찌다이. 자, 리오넬 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물들이. 와. 되게 많은데. 먼저 손흥민. 손흥민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손흥민 23토티. 지금 이제 18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감과 중얼스틱, 크니컬 드리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마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22토티랑 비교했었을 때, 23토티 같은 경우. 와, 급여가 이나 높은데, 이 정도면 당연한 거고. 어,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이번이. 너무 잘 나왔는데? 지금 아까 전에만 해도 제가 스테디게 떨어질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 밑에 쪽 가격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23 토티 가격이 점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캡이 제일 싼게 아니라 21 토티 이런 선수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어 이렇게 가격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 음, 만약에 손흥민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선수들, 대한민국 팀으로 이제 간다든지 하면 될것 같네요. 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다면 중골슈팅 거의 이제 보고 있으면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는 점점 c m 에특화되는것 같아. 어, 느낌이. 윙어로서 이제 간다라는 느낌보다. 아, 근데 이것도 스텝 되게 괜찮네요. 어. 저번에 BWC가 거의 좀 CEM에 맞게 그렇게 된다라고 다 보고 있었는데, BWC 지금 가격 계속 떨어지면서 점점, 어, 이게, 야 좋아지고 있네요, 계속. 음. 그 다음에 22토티랑 비교를 한다면은, 아, 급여 2차인데, 이 정도, 와. 미쳤다, 메신. 어. 지금 시세 매물들이 완전 지금 터져나가고 있어요. 음, 117. 지금이 제일 쌀 때야. 어, 여기서 완전 떡상하겠죠, 나중에. 나도 걸어두고 싶지만은 돈이 없다. 어, 리얼넬메그 다음에 노미로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도미를 저희가 안봤는데 레반도프스키 아 가격 기가 벌써 천억 돌파했고 레반 양발에다가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점점 가능할수록 좀 느려진다 좀 고북이 되어가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꼬결과 중골슈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레반도프스키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속력이 느린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 23토티 5칸대도 불구하고 속력 이것밖에 안 나오면은 그렇죠 앨린 음. 혼란 와 약발 4에다가 131그 다음에 골교가 슈퍼워 중불 슈팅 이렇게 나와있고 야 혼란 진이 막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속력이 이런데 몸싸움마저 1 2 9 밸런스 126에다가 이 정도면 이거 어떻게 막냐 헤더에다가 이 키에 헤더에 강두에다가 예감이 있으면은 혼란3 0 0억야3 0 0억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3 0 0 올랐죠? 그 다음에 살라 살라 같은 경우는 또 약발이 살벌해서 사실 좀 사기가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약발 4종도면 이번에는 좀 살만하겠다 어 모하메드 살라 잘 나왔네요 23 터티놈이 900억이 거의 1000억이면은 근데 이거 어차피 어, 계속 올라가지만 않기 때문에, 시간 좀 지나가지고, 싸았을 때, 사면, 무조 키미, 양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독일이나 뭐, 바이른 미넨 같은 그런 팀을 한다면 무조건 나오는 선수죠. 음. 커브에다가 ZD, 무조건 잘 들어갈 것 같고. 네이말르네이말르는 그나마 좀 싸네. 어. 속력 이정도 나오고. 야. 드리블에다, 크로스에다가. 이 정도면 이제 파리스 앵제르망도 갈만하겠네요. 딱 보면. 지금 매물도 다 차고 있고. 129에다, 127. 민벨. 나와주면서 몸싸움과 침착성, 이렇게 나와주고. 주황 칸셀루. 칸셀루. 칸셀루는 또 이렇게까지 살수 있을까? 어. 윙백을, 급여를 좀 많이 낮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쿵쿠. 벌써 이거 이카 매물이 나왔네요. 은쿵쿠. 야, 민벨. 은쿵쿠, CF로다가 나쁘지 않네. 이 친구도. 파리생지. 야, 골라에다 이런 거는 쓸만하겠는데? 중골슈팅에다가 크로스 살짝 아쉽지만은 제트리한 지정각을 보면. 와, 은쿵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 주니어 속력 이 정도고 민벨 그렇고요 티실 티실이 이번에는 좀속력이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아 어, 120일 정도면은 속력 그나마 그래도 좀 나쁘진 않다 어, 이 정도까지 왔으면 거기다가 파워헤더에다가 이 선수가 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되게 괜찮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또 첼시다 보니까 이러면 되게 좋죠 몸싸움에다 점프 익힌 데스키 점프 3 0에다가 헤더다? 이건 뭐 너무 잘난된다는거지 오칸데 가격이 400억 밖에 안된다? 아 어, 이건 무슨 사야되죠? 토니크로스 토니크로스 같은 경우도 또 레알마드리드 중위로도 와있었는데 이정도면은 침착성에다가 나쁘지않고요 카즈미루 또맨체스터나이티들에이고베이오 나쁘지않고 속력이라든지, 이건 약발이 3이라서, 어, 좀 아쉽고요. 만에. 300억. 확실히, 만에는 속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 바이런, 미네이나 리버풀로다가 한번 치웠을 때딱 괜찮고요. 베란데스, 알리송. 알리송, 뭐, 골키퍼는, 둘 다지 그렇게 승률 높지 않고. 블레고르. 음, 약발 3. 파파엘 레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스트라이커로서 지금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AC 밀란 속력 이 정도 나와주면서 이 키에, 어. 이 정도면은 민벨에다가, 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어, 괜찮은데요? 지금 이제 중골슈팅이랑 이렇게 있고, 음. 야. 위치성장이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건 진짜 좀 살만하겠다. 100억 치고는 이건 좀 싸다. 요거는 가격 오를 가망이 있겠다 하파일리안같은는 100억은 싸! 너무 싸지 그렇구요 이거 1카라도 나도 좀 걸어볼까? 와... 사고싶다 그 다음에 올리비에 지루 올결 이정도 속력이가 그냥 너무 느리죠 근데 약발 3에다가 이거는 지루는 좀 아쉽고 파레호 놈이라서 어. 야.. 크로스랑 이런것들은 다 좋은데.. 어.. 이제 이걸 시 m 이 가다보니까 근데 골결이란지 이런게 었어있었아벤예데를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골결과 함께 양발제비에다가 또 가속력 이렇게 나와주고 위치선정과 함께.. 나쁘지 않네요. 음. 이 정도면 민벨 이 정도에다가 스트라이크로서 나쁘지 않다. 어, 진짜 딱 오로지 침투. 음. 하지만, 송력이가저 정도는 좀못 느려서, 저는 안쓸것 같고. 리스 제임스. 또, 저가 쓰고 있는데, 리제 60억? 와, 싸다. 진짜 싸다. 야, 리스 제임스 60억이다. 이건 말안 돼요.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발베르데. 송력이 정도에다가, 음. 6루 스탯이면은 나쁘지 않고요. 네, 좀 가격이 아마 오를 것 같은데 이것도. 2만 페리시치. 야 페리시치야 20억밖에 안 해? 와. 말 안된다. 다 오른다 진짜. 이거 매물들 여러분들 진짜 돈이 있을 때 빨리빨리 걸어두세요 진짜. 소머리는 이럴만 하지. 소머리는 토너리는... 좋죠 확실한 건. 근데 강뚜기란 지른 게 없어. 좀 아쉽다. 아 나왔으면 좀 좋았을텐데 누네스, 누네스도 이번에 와, 이거 팔카까지 다 걸렸어 무슨 팔카 가격 저거 진짜 말 안되고 음. 야.. 누네스는 뭐 그냥 야 이거 팔카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부럽겠다 와 벌써 나올 리가 없고 토날리토날리도 저가격이면 나올 만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좀 많이 봤는데 이제 매물들이 완전히 터지고 있거든요 상점에다가 지금 뭘살수 있는 선수가 있나? 오! 소발패키지가 나왔네요 7500 패키지 좀 싸게 살수 있는 거 없나? 야 바니상자 23토티 이런식으로 나오고 저가 산다라면 저는 아마 바니상자를 살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와 벌써들 이렇게 또 5천에다가 카드깡 하시는 분 진짜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와 미쳤다 열세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22그 뭐야 23 토티 사체를 보자 벤제마와 벌써 천억이야. 와.. 슈퍼 135 130 23이 정도면 뭐 강뚝에다가 와예감에다 있을까 진짜 다 있네요 하인 벤제마 그러 레알마드리드 가는 사람들한는겠다아 케빈 더브라이너 중골슈팅 이런 부분이 있고 아싸에다가 플레이메이커 이 정도면 뭐잘 빠졌다 아 근데 진짜 그게 29면 이제 좀 올해 있으면은 아마 또 230에서 또 240이나 50까지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은박페 아마 이번 연도 6월? 6월이나 7월 달쯤 되면은 아마 240, 50 정도 되지 않을까. 음. 인벨. 몸싸움, 침착성. 이렇게. 와, 은박페 이번에 또잘 나왔네. 양발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일단, 오른발이라도 이 정도면은. 잘 빠졌고, 은바페 가격 1조네, 거의. 와. 선우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조 나올만 하죠. 이 정도면은. 와, 미쳤다. 선우민은 가격 좀싸일 때까지 좀만 기다릴게요. 좀 기다려야 돼. 거기다로 루카 모드리치. 양발에다가, 이 정도면 결은 아쉽지만, 주물슈팅 이는지뭐 이런 부분 나쁘지 않고 급여 낮게 나왔는데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드리치는 잘 나왔다. 음. 버질 반데이크. 야 역시 버질 반데이크는 버질 반데이크다. 와, 몸싸움. 급여 27인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잘 나와줬고 조금은 아쉽다라는 느낌. 진짜 요거는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좀한2 0 0억 까지는 갈것 같아요 하키미 속력 25 짜린데도 이 정도 속력에다가 이 정도까지 나와주면은 갈만하지 올라갈만하고 벨링엄 저이 선수같은 경우도 되게 잘했기 때문에 오늘 그게 26에다가 잘 빠졌네요 응. 에드레밀리타 밀리턴 같은 경우도 이정도면은 사실 어이 급여 이정도면은 가격대가 요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아마 천억 갈거예요 진짜 천억 갈거같아 계속 올라가야돼 태호 480억 진짜 말안돼 태호가 요거는 올라간다 어 태호는 480억 말안되고 요것도 저보단 800억, 900억까지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될것 같고 저는 지금 계속 이대로 가야 될것 같고 손흥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손흥민 분석을 좀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플러스 4, 4 솔직히 급여이차인데이 정도 차이가 난다? 가격 차이도 아마 심각하게 날 거거든요? 근데 이때를 노려야 돼 손흥민이 밑에 시즌들이 다 싸질 때 지금 좀 내려가고 있잖아 다 싸실때를 노려야돼 이때 딱 사가지고 이제 좀 선수들을 사용해보는거죠 아 근데 손흥민은 확실히 진짜 손흥민이다 특징렇게 차이 별로 없고 2 3터티 무조건 가야되고 요 가격에 계속 오를거예요 무조건 손흥민같은 경우 그리고 1카도 지금 구매율이 거의 없을거야 이거는 계속 묶여줄거기 때문에 지금은 적고 음. 아 23토티랑 22토티 22토티 나온 게 진짜 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토티 나와주면서 급여 3차이에이 정도 음. 진짜 돈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면 손흥민 23토티 진짜 사볼만 하죠 어. 이렇게 가고 아. 근데 급여 3치고 이 정도면 은 나쁘진 않다 어 육로면은 22토티가 저가 아마 그저께도 22토티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을텐데 22토티 오히려 지금 이런때 22토티라는지 이런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까 가격 더 떨어지는 것들 보고 아마 청산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그때쯤에 이걸 좀 싸게 사는거죠 22토티를 사고 난 다음에 어 봐도 되고 혼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혼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계속 오를 텐데, 부담같이 지금 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음. 혼란 같은 경우, 22토치랑 비교를 했었을 때 특징, 유리몸 있고, 이강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진짜 23토치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레전드야. 지금 최고로 진짜 잘 나왔어. 급여 1차인데, 이 정도다? 자, 시세 가격 차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세 차이가 거의 한두배 정도 되는데, 그럴만해요. 어, 진심으로. 이건 조금만 더 떨어질 것 같고 23 터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정도면은 23 터티 혼란 이제 맨시티 막을 선수 없습니다 진심 23 터티 혼란과 함께 23 터티 덕백까지 그거 많이 들고 있는다 그냥 이번에 이제 첼시라든지 이런 팀들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봤을 때 맨시티 올라갑니다 어 맨시티가 최강이 된다 이 정도면은 23 토티 지금 현 시즌으로 봤었을 때, 음. 중골 슈팅이란지 이중로 차이가 급여 1차인데도 이중로 차이 나면 서 슈파워에다 강뚱 있고 커브랑 그 다음에 요런 느낌으로 나와주면 몸싸움도 이중로까지 올라와주면 은난 진짜 미친 선수죠 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수 나오면 엘리 몰란 리오널메시를 보도록 할게요 리오널메시 같은 경우는 아까좀 살짝 봤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점점 c a -E m 으로 가는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메시같은 경우 이제 윙느낌보다도 c a -E m 느낌보다 중골슈팅과 함께 골결과 슈파워 이정도 나와주면서 이제 뭐 이정도면 솔직히 근데 윙어로서도 가도 되긴 한데 근데 이거는 윙어느낌보다는 아 물론 윙어로 가도 되는데 좀 c a -E m 느낌이좀더 크다라는 점 음. 근데 윙어로 가면은 이정도면은 어, 윙어도 괜찮고, 윙어는 진짜 좋고, 그 다음에 CEM으로도 괜찮은, 어, 진짜 좋은. 제가 봤을 때 BWC와 22 토티의 단점들을 보완, 다 보완한 게23 토티지 않나. 야, 이거 두 개는, 솔직히 BWC 같은 경우는 CEM, 그 다음에 20 토티 같은 경우는 또 윙어 느낌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23 토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은바페 같은 경우도 은바페도 지금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이렇게 오카 있는데 와 진짜 은바페 은바페도 요즘 저가 분석 안아지꽤 됐거든요 은바페 같은 경우는 이게 좀분석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다보면은 정답이 나와 이 선수는 뭐 진짜 위에 있게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이 선수는 아 이게 괜찮다 라는게 보이는데 은바페 같은 경우는 또스탯스로만 보는 것보다도 좀 사용해보신 분들이 제 방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까지 다 충합했었을 때 이게 좀불분명하더라고요 거기 때문에 좀 체감 위주로 은바페는 봐야 될것 같아서 여기 보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정도면은 속력에다가 급여 2차인데도 불구하고 중골슈팅 부분과 함께 이중로면은 지금 잘 나왔죠. 임벨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은 침투 쪽으로 봤을 었 때는 은바페가 확실히 미친 선수 아닐까라는 생각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드리블과 아싸라 예감 이거 두개 있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딱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 플레이, 강철몸. 그냥 장점들은 다 때려박았다. 좋은 점들은 다 때려박은 선수다, 은바페.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야, 보고, 그 다음에 벨링엄이 지금 풀렸다고요? 야, 벌써 다 풀렸네?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풀리냐? 와, 안 산다,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야, 30분 만에 지금. 야, 인제 그거 됐는데 지금 벨링엄 30분 만에 지금. 와. 이러면 이제 5카, 4카. 이거 빨리 강화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될것 같고. 5카. 벨링검. 다시 또 볼까요, 그러면, 토팅 야, 오늘 진짜 좀 빠르네. 좀 많이 놀래고 있네, 저가. 이런 것들로 1카 매물들 좀 풀리면 좋을 텐데. 손흥민, 선수같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카린 벤제마랑 손흥민, 은바페. 이렇게있는데 손흥민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묵혀두시길 바라고 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들어계신다면 사시이가 어. 쓰세요. 그게 맞고. 음. 와 지금 1카 절대 안 팔린다. 지금 유일하게 풀린 게벨링어인것 같은데. 포르토아도 풀렸다. 포르토아도 어. 같이 풀렸고 사는 사람이 없죠. 어. 너무 비싸. 거실 반데이크도 지금 이제 풀렸네요. 많이 나오나 보다. 키이부터 해갖고. 지금 좀 중앙 미드필더라든지 수비수들. 이런 선수들 좀 많이 풀리네요. 와 애들은 밀리타가 1칸은안풀린데 2카가 왜 이렇게 많이 풀렸냐? 야, 진짜 많이 풀렸네. 공격수들은 내가 봤을 때좀더 오래 있어야 되고, 음. 수비들은 일단 지금 벌써 바로 다 풀려버렸고 이래버리면은 아마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아, 좀 떨어질 거고. 야 빠르다 진짜 되게 빠르다. 레반더프스키 이쪽은 좀다 그렇고 키미도 아마 이제 풀러을 거고. 야 진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샀다는 거야? 에리키니 사카가 풀렸네요. <웃음> 야 이건 좀 변수인데 헤리킨 케 진짜 좀 빨리 풀렸는데 이것도 꽤 빨리 풀렸고 3카 야은근크는뭐 1카 이 정도면 뭐 점점 떨어질 거고 은근크는 5카가 꽤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좀 빠르거든요 비니시우스 아직 안 풀렸죠 티실 티실도 조금 떨어지길 바라고 있고 음. T실 만약에 떨어진다? 저 삽니다 진심. 지금 첼시팀으로 선수갈건데 T실 마이 오카 이게 싸져가지고 점점 팔린다? 어 밑으로 좀 매물 나온다? 하면은 저 이거 삽니다 20일정도 이 정도면 좀잘나왔어 수비 밸런스라는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리디거가좀 생각보다 많이 뚫리는데 이 정도면은 저 토모리 팔고 살만하다고 봐 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카제미로 아직이네 음. 알리성도 아직 안풀렸고 에데르송 아직 야 우파메카노 야힐포든 많이 풀렸다 레앙 지루 야심분우도 음. 아직 안풀렸고 매냥 라이스 이 선수도 지금 은 이제 잉글랜드로다가 많이들 센터 그 뭐야 SW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어, 그래서 최슨이 아직 안풀렸고 오시맨 제주스 아 제주스 약발 4네요? 오 제주스 약발 사면은이 정도면은 어23 치고 이 정도면 뭐어 쌀만하다. 이름 쌀만해. 어, 헤드리. 바르셀로나. 어.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는 뭐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렇죠. 어. 몇몇 선수들은 쌀만하다. 라는 게 느껴지고. 토머리. 토머리도 지금은 이제 좀 되게 비싸질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메모리 풀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헤리케인이, 오 벌써 팔렸어? 사카연냐3카연냐 오, 일단 빠진 것 같고. 야, 어메이징 합니다. 진짜. 어.